안녕하세요. 아트 서랍입니다. 귀여운 말티즈 두 마리를 소개합니다. 공주와 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고요. 유튜버 공별인의 TV라는 채널의 반려동물입니다. 공주와 별이는 모자지간이고요. 14년째 공별이네님과 동고동락하는 사이랍니다. 아마도 공주는 조금 노안이 온 상태로 보여지네요. 걷는 모습도 다리를 조금 떨어요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 그리는 내내 마음이 쓰여서 더잘 그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아이가 공주의 아들, 별이고요. 뒤쪽에 앉아있는 아이가 공주랍니다. 모든 예능 작업이 그렇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작업해야 잘 되거든요. 마음의 부담감이 오는 순간 그날의 작업은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도 별이 그림만 보여 드린 후 그림 그리고 싶을 때 편안하게 공주를 그렸답니다 공주와 별이는 어디를 가든 커플룩을 입혀주네요 주인의 섬세한 마음에서 강아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그림은 공별인의 TV가 딸기 챌린지를 한 사진으로, 공별인님이 보내준 메일 속의 사진에는 바닥에 딸기 그림 매트가 깔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픽사베이에서 딸기 사진을 좀 가져왔죠. 그랬더니 꼭 별이가 딸기 서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. 3. 별이의 발모양도 보이시나요? 발로 하트를 그리고 있네요. 너무나도 사랑스럽죠? 마치 공주가 딸기를 가져갈까봐 안고 있는 것 같아요. 저의 언니네가 말티즈를 오래 키워서 제가 말티즈는 좀 알아요. 똘똘하고, 재주도 많고, 애교가 많죠. 마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. 주인이 피곤해 보이면 다가와서 삶 살며시 옆에 앉고요. 즐거워 보이면 놀아달라고 떼를 쓰죠. 말티즈를 키우는 사람들은 말티즈의 매력에 흠뻑 빠지더라고요. 동별이 tv의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